여러분, 한국교회는 북한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기대, 그런 환상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한국교회를 향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의지했는지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든 무엇이든 간에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이 한 가지와, 그리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국가라는 이 개념을 공동체를 절대시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한 가지. 이렇게 이두 가지가 한국교회로 하여금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나아가는데. 절대적인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생존권이 우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과 국가를 우선시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역사이고 우리의 역사가 증명을 하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압축성장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또 그것이 방식인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국가를 초월한 존재로서 그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가장 간단하게 우리에게 기준 잣대가 있는데 10개명, 제1, 제2개명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에 충성하고 애국하고 또 국가를 우선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국가라는 민족 공동체는 이 민족들을 기본적으로 구분을 지었죠 구분을 짓게 만든 이 민족 공동체는 민족 우월주의를 갖게 만들거나 또는 나아가 미움, 경멸 또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웃음> 일본과 중국, 한족을 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죠. 또는 지난 압축성장의 놀라운 그 경제 발전을 이루고서는 우리가 하는 흔한 말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유대인조차도 게으른 민족으로 만든 것이 우리 한민족이다 라고 말할 정도죠. 이런 민족 우월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강하게 요구되면 요구될수록 그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지기 마련인데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북 빨갱이, 종북 자파라고 왕따를 시켰고 심지어 우리는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기도 했었죠.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또한 국가를 위해서라면 부당한, 부정한 권력에도 충성했던 것, 협력했던 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그 원인이 신사참배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라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에 회개해야 할때 여호와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대신에 하나님과 나둘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을 했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이 우상의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신사 참 신사의 우상 일본 천황의 태양신의 자리에 자신이 들어간 겁니다. <웃음> 그리고는 마침내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본인이 신이 되어서는 지난 8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삶을 위해서 이용을 해온 겁니다 어떻게요? 권세를 누리는데 그리고 경제적 인 이득을 취하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된다면 말씀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용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만들었고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다 라고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나눔에서 배역한 이스라엘이 패역한 유다보다 의로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을 시켜보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북한보다 더 가증스럽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팩트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북한은 저들은 대놓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북한이 더 의롭다고 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는 속인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한국 교회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하는 척 하면서 하지 않는, 아닌 척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성전설교인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 9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반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웃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북한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때려 부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으로부터 당한 것이 있고 그 아픔 속에서 수십 년 세월을 살아 오셨기 때문에 <웃음> 한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반응인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웃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붙잡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돌아오라는 그 마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더러 거듭나서 바른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더러 돌아오라고 하셨고 지난 80여 년의 세월을 인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듣지 않았을 때 회복 다시 세움을 위해서 파괴와 파멸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과 다시 세움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파괴하고 파별시킬 거예요. 그게 오늘 성전설교 말씀의 본문 자체가 가진 특별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세계정세를 이용하실 겁니다. 주변에 모든 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이 세계는 이미 해양 세력인 미국과 유럽이 한 편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이 되어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서로 충돌하고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그랬어요. 이집트라는 제국과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세계 패권을 위해서 경쟁하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반도는 대만과 더불어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세계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고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미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나고 있죠. <웃음> 한국교회가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웃음> <웃음> 앞으로 한반도에서는 지진과 백두산 화산 폭발과 다른 전염병과 그리고 기근과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제2차 한국,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혼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국제정세가 그렇게 된 것이고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시려는 그 완고한 한국교회를 돌이키지 않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회복과 다시 세움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자신이 거했던 그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그 국가를 영원한 다윗왕가의 통치를 허락했던 그 나라조차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겪게 했습니다. 하물며 동방에서 동쪽 태양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북한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기대 그런 환상 가지면 안됩니다. 왜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한국 교회를 향한 심판인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은그 배역한 이스라엘을 심판당함을 보고 그 자매 남유다가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서와 같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가서 똑같이 행하더라 오늘 나눈 내용 한국교회가 북한을 향해서 심판을 받을 거야라 고 말을 하지만 그 심판은 동일하게 우리의 목에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로 다시 심판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웃음>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 방종한 삶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